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다이어리를 굉장히 오래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다이어리들을 구매를 하면서 느꼈던 다이어리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그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어, 바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되게 굉장히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다이어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이 먼슬리 칸인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다이어리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인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아마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를 올해 처음 써봤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불편하냐면 보통 주말 일정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겹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뭔가 약속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어지는 건데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입기도 조금 힘들고 보기에도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묶어서 닦구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일정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월 시작 일 시작이 되게 어떤 게더 편한지는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닦고를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스케줄 관리를 이렇게 뭉쳐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 시작 다이어리를 사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나는 다이어리를 많이 안 써봐서 월 시작이 저한테 더 맞는지 일 시작이 더 저한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월 시작 다이어리를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부터 바꿔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또 비슷하게는 12월 시작, 1월 시작 요두 가지가 있는데요. 넉넉하게 전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이총 13달 구성으로 돼 있는 다이어리가 있고 딱 1년만 쓸수 있게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 다이어리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1월 1일부터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보통 연말쯤에 다이어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12월에 조금씩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월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송년회, 신년회 이런 것들이 12월, 1월 이렇게 되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관리라 하실 때도 12월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1월 스케줄을 항상 봐야 되고 1월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12월 스케줄을 많이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시 꺼내와서 봐야 되고 약간 그런 귀찮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12월 초나 중순쯤에 13개의 달을 쓸수 있는 다이어리를 구매를 해가지고 12월부터 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일정 관리하는 데도 훨씬 훨씬 도움이 되고 뭔가 올해 끝내야 될 것들을 싹정리 해서 끝낸 다음에 아주 가뿐하게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13개의 달로 이루어진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최근에 되게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종이의 두께입니다 올해 구입한 다이어리가 종이 두께가 생각보다 너무 얇았어요 이렇게 다이어리 앞장에 쓴 부분이 뒷장까지 다 비치는게 보이시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보기에도 안좋고 사진 찍을때도 뒷면에 썼던 글이 다 보여가지고 예쁘지 않기도 하고 뒷면에 뭔가 약간 창피한 글들을 적었다면 되게 곤란해지기도 하고요 일단 닦구를할때앞에를 되게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데 뒷장에 이렇게 스칠한거 한게 비치니까 되게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썼던 다이어리 중에 가장 내지가 되게 튼튼하고 비치지 않았던 거는 이 MMNG 투모로우 다이어리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뒤에 쓴 글씨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되게 튼튼하고 두꺼운 느낌? 저는 앞으로 후기를 잘찾아보고 내지가 두꺼운 다이어리로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얇은 펜을 사용하시거나 좀닦구를 많이 안 하는 편이다. 간단하게 일정 관리만 하는 용도라 그러시면 은 내지 두께까지는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저처럼 뭔가 색칠을 많이 한다든지 수성펜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뭐 다꾸를 많이 하는 편이다 하시면 요 내지 두께도 꼭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만년 타입인지 아닌지 여부인데요. 제가 그냥 디자인만 보고 이번 다이어리를 골랐는데 이렇게 사고 보니까 이게 만년 다이어리인 거예요. 만년 다이어리 특징이 언제부터 시작해도 괜찮게 이렇게 월이랑 일, 일자가 없는 공백 형태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자유도가 높아서 좋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달 이렇게 통째로 넘어가는 정도로 다이어리를 오래 안쓴 적이 없고 이렇게 굳이 날짜나 텍스트가 빠져있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월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여기 1, 2, 3, 4, 5, 6, 7, 8, 9, 30일까지 다 적는 게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맨날 달력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걸 적다가 뭐 29일까지 있데 31일까지 적었다거나 뭐 일요일, 토요일 헷갈리게 되면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써야 되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만년으로 사시지 마시고 깔끔하게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글씨체가 별로 예쁘지 않으시거나 꾸미는 거를 많이 못하신다 싶으시면 아예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꾸미지 않고 이 디자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게 닦고 하는데 부담을 좀덜 수도 있고 손을 덜 대면서 예쁘게 깔끔하게 꾸밀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근시를 마음에 들게 안 쓰거나 조금이라도 약간 통일성이 여분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다막 찢어버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월요일 며칠 1,2,3,4,5 이런 텍스트 정도는 다이어리 디자인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년 다이어리가 아닌 숫자가 적힌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정신건강에 그게 좋더라고요 또 제가 진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프리노트 유무 제가 투머치 토커라서 프리노트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쓴 다이어리도 프리노트가 전체 두께에서 한 요정도? 이거를 올해 중순쯤에 거의 다 썼어요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다 써버려가지고 또 올해를 막 보내다가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데일리 칸이 부족할 때아 어디다 써야되지 굳이 서브 노트를 구매해가지고 를 여기다가 적곤했는데 이러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 저처럼 뭔가 기록을 많이 하시거나 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노트 칸도 내지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넉넉하게 있는지 그 속지 구성을 굉장히 확인을 잘하고 사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디자인만 보시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게 먼슬리는 몇 쪽이 있는지 데일리는 몇 쪽이 있는지 또 프리노트는 얼마나 있는지 꼭 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구성을 찾아서 구입을 하시는 걸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다이어리 구성을 보시면은 어, 프리노트는 한 10쪽, 15쪽 정도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모자랐고 한 20쪽에서 25쪽 정도 되는 게딱 맞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바로 크기입니다. 이게 속지 구성이나 레이아웃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무리 아무리 되게 넉넉하게 공간성 있게 설계가 돼도 크기가 이런 다이어리랑 이렇게 작은 다이어리 이두 개를 봤을 때 당연히 여기가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고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많겠죠? 저는 뭔가 구성이나 레이아웃, 속지 이런 게다 좋아서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실물 크기가 이렇게 손바닥만 하다 그랬을 때는 들고 다니기에는 편하겠지만 기록할 때도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한병한병 한병 기록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한몇줄안적었는데 다이어리가 막 밑에 삐져나오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이어리를 써봤을 때 적당했던 사이즈는 사실 이 정도는 너무 크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딱 얼굴만한 사이즈? 이 정도가 제일...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뭔가 기록하기에도 딱 적당한 양이고 뭔가 이렇게 두고 썼을 때도 되게 안정적인 그런 크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다이어리를 되게 오래 쓰면서 꼭 다이어리를 살때 주의깊게 봐야겠다 하는 몇 가지 팁들을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말이고 올해가 다 갔잖아요.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